선형님검고를 하게 되면 어디가 좋아질실까요 부위로 따지면 전환근 전환근? 팔, 팔 전환근 왼쪽 종아리 왼쪽 종아리 왼쪽 종아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왼쪽 다리를 항상 저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잡는다든지 네. 뭐 왼쪽 다리 종아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. 오른쪽에 비해 아무래도 힘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. 응. 뭐 뒤꿈치에 키높이 얻을 수 있어요 키높이 <웃음> <웃음> 덤드 <덤드넛을> 선수를 <웃음> 보시면 은 오른쪽 뒤꿈치에만 발골만 하니까 굳은 아. 살이 있거든요? 키높이 얻을 수 있어요 <웃음> 모든 운동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근력 좋아지고 체력 좋아지고 지구력 좋아지고 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저안근 그다음에 왼쪽 종아리 그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 응.